SBS MTV와 MTV 아시아 18개국의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더쇼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형신인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리더 수빈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 수빈입니다 네, 조금전 멤버 연준씨가 준비한 화이트데이 선물 어떻게 보셨어요 아, 연준 선물 뚜루뚜 이뤄요 연준씨가 워낙 애교가 많아서 귀엽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 수빈씨도 질수 없잖아요 수빈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설렘 유가차자라는 소문을 잘 들었거든요 엄청 설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면 화이트데이라 그리고 솔로이신 여러분들께 마법을 하나 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웃음> 맘 네, 사랑 마 쑤리쑤리 넌내왕관입니네여러분의 다음에 주문을 가르쳐 리 주시고요. 먼저 하은효세이 부르는 달콤한 고백송을 만나볼게요 더쇼 페이